강남성심병원 등3 8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서울시는 11월 2일까지 하루 2회씩 부상자 상태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사고가 일어난 골목은 경사가 급해요. 여성분들이 비교적 힘이 약하니까 양쪽으로 밀리고 보미노처럼 쌓였어요. 깔리고 밟혀서 숨이 안 쉬어졌는지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르는데 어쩔 도리 없이 그대로 깔려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30일 오전 11시 이태원 앞사 사고 현장 일대 도로와 이태원역 주변은 전부 통제된 상황이다. 현장 지휘소 앞 소방대원과 경찰들은 인근 도로는 전부 통제돼 통행 및 이동이 아예 불가능하다. 고 말했다. 사고 현장 인근에는 다수의 쓰레기 더미가 묶여 있거나 술병, 옷가지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곳곳에 헬로윈 장식품이나 실종자들의 소지품으로 추정되는 물건들이 버려져 있기도 했다. 현장에 있었던 박모씨2 8 년. 이 많은 쓰레기 사이의 실종자와 사망자의 유실물이나 분실물이 함부로 버려지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된다. 고 말했다. 30일 이태원 앞사 사고, 현장에 경찰 및 소방대원과 시민들이 몰려있다. 사진 입고르 김세린 기자. 역 주변에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일부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현장을 맡고 있는 경찰과 소방대원들을 향해 소리지르며 울부짖는 시민도 목격됐다. 이들 중 일부는 어제 사고 시간 이후 연락이 끊긴 피해자 지인 또는 가족으로 추정된다. 일부 시민들은 경찰에서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통제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았나 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 유모씨 20인은 당시 사람이 너무 많아서 홍대로 이동했다. 충분히 예견된 사고였는데 피해가 커서 안타깝다. 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동하지 않고 남아있던 지인 일부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현장에서 만난 외국인 A씨 2 1은 새벽에 친구랑 연락이 끊긴 뒤로 계속 이 자리에 있었다. 정말 참담하고 암담해서 계속 이곳에 멍하니 있었다. 고 울먹였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건너편 골목 쪽 분위기는 조금 달랐다. 오전 10시쯤 코스튬 차림으로 이제서야 막 밖을 나서는 사람들도 있었다. 술집에 있었다던 20대 무리 4명은 워낙 사람들이 아주 모여있어서 사고가 난지도 몰랐다. 며, 건너편으로 가는 길이 통제돼서 이북은 24시간 PC방으로 술집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동해 시간을 보냈다. 고 말했다. 인근 상인들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곳 인근은 클럽, 바등 젊은 층이 자주 찾는 유명 술집이 밀집한 골목이다. 당시 위아래서 밀려드는 사람들로 극도의 혼잡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고 현장 건너편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씨 4 3는 밤 9시부터 건너편은 이미 꽉 차서